p e o p e de son top 있어 주세요, 언니. 간식, 발, 간식, 발, 간식. 광색이 없어 노란색도 없고 말린 장미색으로 해줄게 검지는 말린 장미색 넣주요 오색 진한 서로색. 살구색 살고, 색 살고, 색살구색 살고, 색 살고, 색살구색살구색살구색살구색 살고, 살살살구 It's k i t d of g o